네, 한 시. 아, 오늘 수업 은 너무 졸고. 응, 어 응, 응. 어. 진행 많이 됐어 멀쑤리? 응. 이 네? 응. 발표가 더땀 주잖아. 이 그니까. 이뻐. 응. 한발게 없어도 돼? o t g o g o d that. 오늘 저 피부관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피부가 나쁜 거는 아니고 피지 관리 이런 거 받으려고 왔어요 모공 노폐물 이런 게좀 저는 평상 스트레스여가지고 특히 여름 되면 또 이제 땀나고 이래서 오랜만에 샵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받아요 누워서 기다립니다. 누우니까 입술이 왜 이렇게 커진 것 같지? 수석 토닝 맞죠? 네 맞아요. 네. 받으시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전 오늘 수소토닝이랑 압출까지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붉지가 않대요. 그래서 아까 그막 석션 같은 걸로 피지 다 뽑고 그리고 좀 깊게 박힌 피지는 다 이렇게 압출을 해서 빼냈습니다. 저는 피지가 너무 많아요.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어쨌든 지금 이미 한 지금 두 번째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꾸준히 다니려고 해요. 여름 되면은 피지 막날날것 같아서 지금 해 둬야 돼. 안녕. 안는 사과? 안녕하세요. 아감사합 찍고 있었는데 진짜요? 진짜 맨날 챙겨 보고 거기 대 자랑이라고. 아 진짜요? 고양이 붙을 받아. 아더 이렇게 는데 다른 채가 올라오는 거. 그래서 키우나 씻었어 안 씻었어? 씻었지 바로 씻었지 나한테 이렇게 냄새가 났구나 선포고 아니 이거 제거제거예요니마제거라고요 <웃음> 진짜 안쫘 귀여워 안녕하세요 아 슈우 덧습니다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한테요? 사인 <웃음> 해달라고 해요나한테 그래, 비율을 변경합니다 마이크를 던지 아닌가? 다 마이크가 망가이크아저쪽에 얘들아 모두사용가까잘이면 그렇게 하려고 아 나한테? 나야이쁘 이쁘다 밥 먹고 나고 싶어 겁나 이쁘다 아니 이거 체인이 너무 이쁜데? 체인 응, 진짜 이쁘다 응. 다만든거예요 직접? 네 이거 응. 붙이는거 진짜 힘들셨죠화이 <웃음> 한번 하나 둘셋 <목소리> 좋다. 어 뭐야? 어? 기 아, 아, 대박이야! 나 보여드릴게요. 한번 더던져볼게 미쳤어! 기프티콘 당안 된대, 이런 거? 아! 아 바로 여화이다 아, 네. 이렇게 재밌들도 모르고 바로, 네, 저, 저. 내 부스에만 앉아가지고 이 이거 아직 8야 돼. 이거 몇 시까지예요? 또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이와이키한명 진짜요, 네, 음. 아, 네. 여기 얘가 음. 예. 음. 그래서 저희 공예과 아, 사전봉이다 음. 음.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있거든요. 천천히 음. 보세요. 그가 음, 그냥 이거 마음에 튀겨해보셔도 되세요. 오, 5 0 0원 엄청 싸다. 진짜 예쁘다. 그립톡 저거 살 거야. 너무 예뻐. 진짜 예뻐요. 이거, 이 등이 진짜 예뻐. 너무 예쁘다, 자기 진짜. 아, 포장이 된 거구나. 예, 예. 아, 이 그민이 d i